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죠?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 지금 광장 가야 되는데 마이 돌았나 봐이 자신 있나? 마함 싸울래! 마함 싸울래 마 흥글이! 흥글이 정신 라 아니 한 마리더 안 말하지 마라! 그 와중에한 밴이 닭가슴살 먹나봐 어, 이 갈비인데요 갈, 갈비요? <웃음> 갈비를 지금 뜯겠다 갈비를 전자레인지에 내워? 전자레인지에 내원다 마! <웃음> 니 개가! <웃음> 이렇게라도 먹고 살 지금 전자렌지가 부른다 이거. 지금 <웃음> 전자렌지가 내 부른다 이거. <웃음> 전자렌지 <웃음> 외면해라 외면해라. <웃음> 안녕하세요, 한팬이 겨털이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한팬이 오른쪽 다리에요. 한이 겨털 팔아요. <웃음> 그걸 왜? 언제 시작하냐고. <웃음> 자, 그러면 슬슬 <웃음> 서로 서로 시작해 심하스. 어, 잠깐만요! 물을 따라야 되는데! 에헤이! 지금 방송 중에 물 먹게 돼있나? <웃음> 갈비 먹는... <웃음> 노는... <웃음> 저 소리... 야! 니네 물구나무 보이나? 내 일에 센 사람이다 양시이 싫으면 조심하는 게좋을기다 <웃음> 우리... 옛날에 했던 맵 중에요 빨간색 레이저 줄 지나가는 도둑 도망간다 뭐 이런 맵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아서 찾아보세요 저도 하도 옛날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 두 번째 맵이거든요 여기 도둑이 도망가요 두 번째 맵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하면 또 연비는 아니겠습니까? 저건 또뭔 소리지 내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처음은 아닐걸? 막 갑자기 <웃음> 부산 사투리가 왜 이렇게 들어왔지? 우리 크루에? 방금은 부산 사투리 아니고 대구 사투리인데요.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대도 사투리시.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와이안될 사람이네. 크이나크이나 마찬가지야 이거. 아니 대구랑 부산은 천지 차인데 지금. 천지까지 솔직히 아니다. 너무 오바산다. 차이 와. 오바산다. 아, 오바산. 오바 오바산. 오바 오바산. 오바 오바산. 오오오오 라미 근데 되게 절망적이야 지금 뭔가 이른의 여주인공이야 지금 라미 <웃음> 지금.. 있어요 음. 아.. 이거 퍼즐 맞추는 거네 왜?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거? 몰라 아, 이거 움직이네 어, 움직여 블럭이 어아 어.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 여기 무슨.. 아야 저게 답진인데 저걸 들고 갔.. <웃음> 야한패아 1은 <웃음>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 오케이 지금 한펜이가 들고 있는 게 2번이야 빠질만아 얘를 그러면 이쪽으로 올려야돼 갈색을 올리고 오 okay, 리디? 어 그쪽으로 땡긴 다음에 위로 올려야돼 한마좀 치워주세요 연비야 마이크 통좀 쳐주세요 아샤! <웃음> 됐어요 <웃음> 천둥 번개가 지나간 것만 같다 그 다음에 주황색을 집어넣으면 돼 맞지? 좋아 오케이 okay.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아이와이 <웃음> <웃음> 인여 인력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좀 봐줘 뭘 봐, 줘씨 지금 열심히 퍼즐 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맨날 멍청한 척 얘기하다가 퍼즐 이렇게 진지하게 딱 멋있게 푸는 모습 보니까 되게 사시하네. 진지하게? 지금 얘가 진지해 보여? 이리야, 한 이제 보라고. 진지해 보이냐고. 야, 좀도 달려. 야, 진짜. <웃음> <웃음> 이 <웃음> 어한페이 아, 어떻게? 연비야 한페이가 붙으면 그냥 그 시간 동안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보기에 보고 없죠. 그런 존재였니? <웃음> 버니 압으로 그냥 건너자. 쏘라. <웃음> 나 그럴려고. 응. 그냥 버니 압으로 그냥 건널게요, 여러분. <웃음> 잠시만요. 우주너? 귀찮아졌거든요. 딱요 난간에서 하면 딱될거 같군. <웃음> <웃음> 그래서 머리가 나쁜 몸에 고생한다고. 네 지금 여기 들어서 뭐 하는데? 넘뭐 <웃음> <웃음> 되나? 아, 네 어, 뭔데? <웃음> 운동배 안 나. 무릎으로 무릎으로 무릎, 무릎 눌러. <웃음> 어? 갈비나 쳐서 그러면... 묵으라. <웃음> 자, 자, 그러면... 갈비나 밥에 싹싹 어... 비벼 묵으라. 정우미엔 부른다. <웃음> 정우님 불러? 정한 편이도 본명 까였으니까 본명으로 불러면 되나? <웃음> 니 재혁이야 아마 <웃음> <웃음> 우리 재혁이 무섭네 재혁아 정신차려 제혁아꽝수님 <웃음> <웃음> 미안하다 <웃음> <웃음> 결국 이렇게 다 본명이 까이게 되네 한 편이 이미 저기 매달려 있는데? <웃음> 한건 <한껏> 해보자. <웃음> 어떻게든 공 가로채려고. 아 제발. 음, <웃음> 제발. 얘들아 지나가 바이러스는 내가 먼저. 처리할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 귀를 부탁할게. 먼저 가 어. 얘들아. 안 돼. <웃음> 어, 어. 나도 한건 하자 엄마. <웃음> 야 <웃음> 저장해 버려. 먼저 저장해 버려 가서. 가서 먼저. 아. 좀 신어. <웃음> <웃음> 어 저장됐다. 어 죽을래 뭐 혼자 죽어 있자 지금. <웃음> 날아라 내 팔꿈치. 내 팔꿈치 날아라. 꽝소햄 같이 가십시다너 때문에 내 팔꿈치 까매졌다. <웃음> 우와. 회원님, 들어가 보실래요? 아 저기 공간 있네. <웃음> 야 리얼 무서워. 야 찍히면. 어 잡지마. 잡집. 이게 보여? 이거 바닥에 풀 있는 데가 있어. 아 있어요. 그렇구나. 제발 봐, 살려주세요. 오 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금 오와와 이렇게 막 동굴로. 나 안에서 다 왔어. 나도 아, 안에서 다 왔어. 나이스 제발 마지막.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아 뭐야 저장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누가 봐도 폭포수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포 뒤에 누가 봐도 동굴 있지 이건. 아니 그냥 길이 있는데요 옆에? 미야 이거 클라이밍이네 같이 갈까? 야 근데 이거 이맵 맞아 이거? 오히려 그냥 경사보다 더 어려운데 이거? 간패나 형이랑 같이 가아아아아아깐 <웃음> 너가 괴롭혔지? <웃음> 정찬해요 형 이제 <내가> 잘할게 <웃음> <웃음> 형이랑 같이 가다 어자꾸수강수형이그이른다 아니 광수형이 그러면, 정은면한테 이른다 그러고정러미 형한테 그러면, 광수 형한테 이그다그러고니 재혁이 안와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그러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다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가그 뱃살 나라. 뱃살 나라. 아저씨 뱃살 잡기 좋네. 아, 언니, 무슨 엉덩이 말인데 그게? <웃음> 엉덩이. <웃음> 엉덩이도 왜 엉덩이 잡는데? 엉덩이 좀 나주네. 음. 너무 사랑해. 둘이 너무 사랑하네. 니는못 아, 온다. 버리네. 우리 삼대장이다. 마. 마니 주지기 하나. 뭐해돌다 지나가 버리기. 야, 이거 무슨 도망이 아니라 이거 암벽 등판이잖아. 굳이까도망부가 <웃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아니 뭐 도망을 무슨 산국대기로가 잡히기 쉽게 그냥 경찰. 배달차 이딴 식으로 하면 벽 잡고 올라가 그냥. 아니 경찰은 헬기 띄울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웃음> 헬기가 없는 동네인가 보지. 어? 어? 어? 도선시대야빗소리쟤 <웃음> 뭐해? 벽 잡고 가. <웃음> 빗소리거 치트야. 아 몰라 야 이거 돌아가고 있는 거 맞지? 조금씩 음, 가고 있어요 어, 오케이. 미세하게 <웃음> 뺑뺑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안녕하십니까 관람차 관리원 비소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지금 한펜이랑 투디랑 뒤에서 밥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아요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가라고요? 움직이고 여기를? 있는 거 맞아요? 어아 그게 잡혀 그렇게? <웃음> 네 <functionality> <웃음> 아! 좀 놔라아! 이고야 <웃음> 근데 아, 하필이면 <웃음> 이 나무 잡으려고 점프해서 씨앤이 두 발목을 탁 잡냐? <웃음> 진짜 발목을 잡네 발목을 잡아 <웃음> 어왜 저러는 거야 야다깬거 아니야? 어? 진짜 끝인 거 같은데 야 와봐 야 진짜 끝인 거 같은데? 다깬거 같은데? <웃음> 이거 우리 양쪽 잡고 내려갈까요 일단? 어 그래 가보자 다라라라라라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몰루~~ yes. 몰루~~ 어 일단 가야지 일단 가야지 오케이! 아 세이브가 되네 다 된거 같은데 아, 근데? 끝인거 같은데? 야 여기 근데 탈출구 표시는 있거든? 이거 쓰레기통 들어가면은 끝인거 같고 요거 마지막 퍼즐인거 같은데? 케빈이 이거 봐봐요 이거따라 이거 거북이가 머리도 움직여 아 그래? 응, 이 거북이를... 조종해서 는거같아 거북이를 저쪽으로 데려가보자 그래 그래 내가 찌 달아줄게 잠깐만 큰거 잡아 그렇지 잘 잡았다 잡았다 어 그거 <웃음> <너가 웃음> 나... 보고 와야지 올려줘. 야 월총 나와라 월총 <웃음> 그럼 이제 한 팬이 찌 없는 거야? 하 아, 얘? <웃음> 예? <웃음> 뭐지 이거 왠지 맨손으로 잡아왔어요 어? 얘들아 어? 이거 퍼즐 아니었던 거같아 <웃음> 아. 그냥 노는 거 같은데? 그니까 러 <웃음> 케빈님 어. 우리 몇명은 낚은거야? 어야 <웃음>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들어갈 어. 수 있겠는데? 그니까 러 이거 들어갈 수 있게 생겼는데? 저거, 저거 그거야! 꼬이면? 풍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굴리는 거 오, 케빈님 우리 저거 하러 가요 케빈님 쓰레기통 들어간다! 클리어한다! 잡아! 잡아! 잡아. 됐다! 아, 아, <웃음> 아, 아, 아, 아, 끝내버렸쥬? 안팬아 무서운 맛좀 보여주래 엄마 좀 쉬나? 고개 드세요 지금 뭐 다시 숙이시고 1대3으로 하면 뭐 이길 것 같나? 그럼 네가 이길것 같나 리대3 인데 이리자면 이리자면 이리 이리자면 나리자면이리이리이리이뭔자면이리자이이리이리이이이리이리자 이리자면 이이이이이 아부바, 가랑이 사이로 아부바, 어 위치상 위치상, 아부바. 이게 머리 다 뜯겨야지 혀가. 어디디, 이건 이건 괴롭힘이겠지. 이건 괴롭힘. <웃음> 두고 가라 이거, 두고 가라. 이리야, 이리야. 꼭꼭 필요한 기다. 두고 가라. 두고 가라, 두고 가라. 어차피 쓸 데도 없는 거 두고 가라. 우리 <웃음> 가보다. <웃음> <웃음> 집 가보다. 누가지 가보가 왜 이리 장난. <웃음> 뭐라니? 했 요즘엔맨날두 편씩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짧은 맵해봤고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초 대결! 저좋야요 댓글, 다른 영상, 도구독까지 노바. 한테는 저한테는 저한테는 저한테는 저한테는 아한테는 저한테는 저한테는